수자 나왔다. 수자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메일 파니까 왠지 맵이 좀 녹슨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기분 탓인가? 맵이 좀 녹슬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육번님 맵이 좀 원래 되게 스탯빙이었는데 스태피언니. 스피비어는 살짝 녹슬었.. 녹 녹스러웠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보안실에서 미션하고 오른쪽으로 왔는데 티벨님이 죽어 있었어요. 거기에 사님이 위에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11님이 제가 미션할 때그 위에서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저도 예. 안 하고 있길래 아 그래요? 제가 순간이동 활성화하고 올라가니까 11번님이 죽어 있었거든요? 답승구쪽 그래서 저는 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순간이동 활성화가 뭐예요? 아 제가 셔틀 활성화? 그거 했어요 차번님 네. 보신 분 없어요? 지금 굉장히 유력한니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 이거 동선 이거 탑승구 위쪽에 극조원 연구실 사이에 지금 다섯 명 있거든요. 제시야에 지금 10번 님 그리고 6번 님이 방금 극조원 연구실에 들어왔었고 10번 님이 한곳 쪽에서 나왔고 그리고 농, 정비실 쪽에서 두명 정도 더 왔었거든요. 그분들 빼고 나머지 중에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 한마디 맞될까요 이거 죽은 지 얼마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님도 안될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에서 순간이동 같이 넘어왔는데 3번 님 미션하고 계셨어요. 그 바로 앞에. 서 맞아요. 그 이, 혹시 2번님은 동선 어떻게 돼요? 저 6번님이랑 마주쳤거든요. 농장에서 내려오면서 6번님이랑 마주쳤고 6번님도 안 돼요, 그래서. 저 벌드 8번인데요. 벌드 10님이 지금 한국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셨고 안녕하세요 하고 누군가 인사하고 있었어요. 제 1번님입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 진짜가 정확히 어디예요? 탑, 탑승구인데? 2번님 어디예요? 어, 거기 의무실이요. 3번님은요? 저는 한교에서 10번님 보고 지금 통신실 미션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 또 도도새 같애 어? 4번.. 9번님이거나 12번님 자작이거나 이제 초능력자란거죠? 4번님 먼저 와있었어요 먼저 와있었다고? 도루세요 그러면? 흠.. 9번님은 의무실에 있었던거죠? 저요? 네 의무실이요 의무실? 칼칙 찾으러 의무실에 아, 칼칙. 칼칙, 있었다는데? 미션? 자작일 수가 없죠 4번님 먼저 와있었는데 음.. 봤다고 했잖아 그냥 알겠습니다 칼칙은 4번을 써놓으시는데? 어? 저 시체 있는데요? 어? 밑에 시체 있어요 동요? 어? 어? 밑에 시체 있어요. 지금 한명 죽어가지고 제가 배를 눌렀거든요. 시체를 못 찾겠어서 영매사라고? 어? 8번님 혹시 아까 4번님이랑 있었나요? 아니요. 4번님 없었고 제가 지금 식물원인가? 거기에 있고요. 저 칼집을 찾고 있었어요. 4번님 썰어달라고 그런데 죽어 계시네요. 네. 8번이안 어? 돼요. 여러분 제가 4번님 시체를 지금 눈앞에 봤는데요. 이거 4번님을 그러면 거위가 썬 거는 아니죠? 왜냐면 8번님이 4번님 썰자고 사, 찾고 나였거든요 거위가 썬거 아닌가요? 아닌 거 같고 이게 시체 위치가 어디냐면요. 엔진실 앞에 있습니다. 제가 정비실 쪽 해가지고 엔진실 갔는데 정비실 쪽에 있었던 사람이 6번님, 8번님, 2번님 뭐본거 없나요? 저는 오른쪽에서 거기 있었던 거라 본건 없어요. 2번도 뒤늦게 정비실로 온 거라서 텔레포트 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비실에 저는 서성거리고 있다가 식물원 쪽 좀... 올라왔거든요. 그때 1번님이랑 크로스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 동선은 엔진실을 갈 수가 없는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실 있었던 사람도 물어본 이유가 바로 밑에 엔진실이 있고 거기서 시체가 나왔고 엔진실 쪽에 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벤트 타고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벤트 타고 도망간 다음에 투표를 누르러가 10번님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이? 응. 어이, 어이, 왜 갑자기 투표를 눌렀지? 영무회사인척 전... 아, 변명. 하지 만이 될요아 이거 쏠일것 같은데 봤는데 시체 한번 눌렀길래 돌러다니다가 이제 시체가 없어가지고 누른 다전 절대 아닙니다. 이번 길 1, 2, 3, 6, 8, 10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시체를 유기하려는 냄새가 나. 저 진짜 아니라고요. 모르겠다. <웃음> 제 의심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봤을 때 10번님이 시체를 일부러 지우려고 엔진실에서 함구까지 벤트 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지우려고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시체가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벤트 타고선 이제 함교 쪽으로.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 이게 얘가 위에서 봐줬으면 좋았는데 못 봤으니까 일단은 급한대로 숨어있고. 어, 어 이거, 이쪽 연구실, 이쪽 복도에 시체 있거든요? <웃음> 일단 5번님은 안 되고. 요 아, 어, 그러면은. 저 방금 아. 찍은 거거든요. 저랑 아, 방금까지 얘기하셨는데. <웃음> 맞아, 10번님 목소리 들렸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일 텐데 어떻게 대화도 잘 되네요. 아, 정말 제가 겉쪽 샤워실에서 머리카락 빼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신고가 됐네요. 그러니까 10번님 말은 캐고? 캐고 아고 있어요, 안0번아고 있어요. 안 느끼고 있어요. 어, 2번 킬 7번 님은 절대 안 돼요. 총진실에 저랑 살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5번 님 봤거든요. 5번 님도 안 되고. 9번 님 어디 계세요? 저 함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었어요. 네, 12번 님은 미션하러 올라갔어요. 전 연구실에서 10번 님이랑 대화하고 불꺼져가지고 도망쳐서 전기실로 가다가 1번님은요? 저는 숨어있었습니다. 어, 어딘지는 비밀입니다. 왜냐 거기 와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어딘가 숨어있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우리가 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로 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1번님. 의심. 맞아요. 벤티지가 아닌가? 벤티지가 되시네. <웃음> <드시는>? 벤티지인 척하자. <웃음> 뭐지? 정정? 아 뭐지? 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링크가 있다면 링크 없는 사람이 이제 1번, 12번인데 12번님이 전기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급 우선 킬하려던 거 아니었을까요? 전기가 켜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니까 아 어렵, 어렵다, 어렵다 맞습니다 우리 아니죠? 저는 진짜 진짜 순합니다, 순해 순한 직업입니다 어, 님 따라 다닐 거예요 뭔데요? 님 감시할 거예요 감시할 거라고? 직업 힌트인가요? 아니면은 감시한다는데? 일단 저도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하하 넘어갈 때마다 좀 기다려야 돼 죽을 수도 있기 때 옆에 지금 사람 있어요? 8번님 8번, 3번 7번, 12번, 6번 5번 8번, 10번 아, 다 있는데 거의? 사람 다 있어가지고 잡지는 않겠지? 옆에 사람 있습니다 저기.. 저기 <웃음> 가세요 바로 옆에 사람 있어요 오케이 예. 오케이 여기 3명 9번에다가 저기 여기 3번 아 당신 <웃음> 나 지켜본다며 왜 네, 한눈팔아요 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똑띠 지켜봐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서 좀 지켜봐주세요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고 도망가기네 갔다 왔어요 저 6번님 5번님 뭘 지켜봐요? 동선을 지켜보고 있어 요 3번님 6번님 어? 위에 사람 있습니다. 위에 사람 있어요. 죽이지 마세요. 위에 사람 있어. 위에 사람 있어. 죽이지 마세요. 뭐라고요? 12번, 6번, 12번, 10번, 6번, 12번, 10번. 아, 죽나요? 명백 아, 사람이요. 몇명 죽었어요? 잠깐만, 네 명. 네 명. 네 명. 오케이, 찾으러 가자. 네 명, 네 명. 아까 세 명이었는데? 세 명가? 이거 통신실 아래 그 통화하는데 그 미션 앞에 죽어 계시거든요. 어? 왜 다섯 명이 됐지? 이거 캐거라는데요? 아니요. 아는 개가 있고요. 3번님이 그쪽 네. 통신실 쪽에서 오시는 걸로 크로스가 되었거든요. 혹시 네. 아시는 분 있나요? 어, 1번님, 이쿠님 같은 게 황교 오른쪽 동선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봤을 때 아래쪽 동선이었어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3번님, 6번님이랑 통신실에서 만나고 나서 3교로 올라가는데 그때 1 0번님 있었거든요. 10번님이랑 10번님한테 영매 사라를 했는데 지금 몇명 죽었어요라고 하니까 어세 명인데 방금 4명 됐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종 치져 쳐졌거든요 바로 5 명이에요. 그래서 좀 캐고 생각하거든요. 어, 5번 한 마리 디 아니 아니요. 12번님이 저랑 그 길목 탑승구 위에 길목에서 크로스했는데 지금 제가 올라오고 리프 돌리고 죽어 계신데요. 저는 지금 링크가 다 있으시고 얘기를 다 주었. 죽어... 쪽으로 봤을 때 9번 님. 9번 님이 죽이신 것 같은데 어디세요? 9번 님? 못 9번 님이 지금 1 0번님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맞을 것 같은데. 7번 님은 7번 님은 보안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웃음>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하냐 <하잖아요. 웃음> 지금 종 쳐졌는데 어떻게 아니 장이사인척 하는 거네. 제가 장의사고 아까 왜 4번 님 썰어 달라고 했냐면 내가 장의사라서 돌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저는 8번님 같은.. 8번님 아니 9번님인데 아니야 아니야 9번님 제발 나, 나를 믿어줘요 오케이 9번 갈게요 어9번인데본 적이 없어 이번 판에 오리에요? 아 왜냐면은 탑, 통신실 쪽에 10초 전에 있었는데 어, 그 상황에서 이제 3번이랑 6번님은 저기 함교에서 봤었죠 두명을 두 내가 함교에서 봤었어 그리고 10번님도 봤었어 그리고 12번님이 내려갔단 말이야? 5번님이 극조은 영웅이 왼쪽에서 왔었어요 그럼 통신실 쪽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8번님이랑 9번님밖에 없는데 더블킬입니다 오른쪽에 넘어가면 죽을려나? 3번님 3번님도 좀 오시... 어? 6,3? 6,3 얘기하고 가자 6번님 6번님 6번님 어. 어, 6번님 있었는데 어디갔지? 아나 죽는구나! 제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리죠? <웃음> 오리 아니야 이거 너무 오리 아니야 진짜 와! 아니 너무 오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 오리인데 문자다가도고산것 같은 느낌 아, 따라올 이유가 없었어 우리 말하다가 중간에 말 끊? 안 하더라고 문묵히 퀘 광클하려고 아 여기 밑에 시체 있겠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여러분들 얘기하러 됐다 됐다 해 <웃음> <웃음> <웃음> <됐다,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우리가 해야겠다! <됐다>! 죄송했 얘기할... <웃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 음, 8번님 음, 아님 아니면... 6번님이에요 오! 에잉 에잉 캐거 이거 캐거 이걸 하필 캐거 잡았네 그리고 2번님 <웃음> 죽인거 접니다 무서운 사람이었네 또뭐 또 잡았어요 자백할 시간 줄게요 아 제가 연세라 2번님 먼저 잡고 8번님 잡고 같이 탄 아무나 죽였어요 아 그럼 탑승구에 탔던 사람들은 6번님이 다잡은거예요 왔다갔다 하면서 잡았어요 밀실로 만들려고 했건만 아, 그러면 8번님은 대체 뭐였지? 8번님이 아까 전에 저 잡으려고 쫓아왔거든요 진짜 장이사 인거 아닐까요? 송골매 아니야 송골매? 그쵸 송골매 아닙니까? 장이사 맞아요 어 <웃음> 아, 진짜 장이사네요